이 시술 후 모습입니다. 전, 후의 모습이죠. 어, 역시 확대해서 보시면 작은 도트들이 막 깔려있는 거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피 문신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 두피 문신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아직 그 두피 문신 시술 전후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술 사례에 대해서 어, 좀 말씀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두피 문신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 보여드리면서 얘기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두피 문신은 말 그대로 두피에 문신을 하는 건데요. 머리카락은 검고 두피는 비교적 두, 그 하얗기 때문에 탈모가 일어나면 이제 하얗게 비치는 면적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흑채를 쓰기도 하고. 또 머리카락을 길러서 이렇게 감춰서 덜비춰 보이게 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되죠 머리카락 숱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게 되고 또 기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줘요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특히 미국 사례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역대의 탈모인이 대통령이 된 적이 거의 없고 어, 두 후보 중에서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형상되어 왔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었죠. 어, 그만큼 이제 머리카락 탈모로 보이지 않게 하는 거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꽤 중요한 매력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피문신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하얗게 보이는 면적을 줄여드리는 겁니다. 작은 점들을 많이 찍어요. 점이나 선을 만들어서 어, 하얗게 보이는 면, 두피의 면적을 줄여주는 게 두피 문신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세 가지에서 많이 씁니다. 첫 번째, 정수리 탈모에서 많이 쓰고요. 두 번째, 여성 탈모에서 많이 써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민머리 상태. 근데 이제 세 번째 민머리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흔하진 않죠. 삭발하고 다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고 사회생활 하기가 쉽진 않으니까 보통은 이제 정수리 탈모, 여성 탈모, 어, 가르마 탈모 뭐이 정도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첫 번째 사례 분인데 예, 보시면 정수리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전형적인 우리 정수리 탈모의 모습이죠 근데 물론 이제 모발 이식을 해볼 수도 있어요 모발 이식을 해볼 수도 있지만 어, 머리카락 밀도가 잘 보시면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확대해서 봤을 때 머리카락 밀도가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머리카락 밀도는 떨어져 있지 않지만 머리카락이 가늘어서 비쳐 보이는 상태 이럴 때가 이제 모발이식 말고 두피문신을 하기 좀더 적절한 상황이죠 머리카락이 정말로 실제로 듬성듬성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두피문신보다 모발이식을 먼저 권유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정수리 탈모는 거의 90% 이상이 유전성 탈모를 동반하고 있죠. 유전성 탈모는 기본적으로는 탈모 약을 쓰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만약에 처음 오셨으면 저는 뭐 시술을 먼저 하기보다는 두피 문신을 두피 문신이나 모발 이식을 먼저 하기보다는 탈모 약을 먼저 한번 먹어보자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론 탈모 약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뭐 부작용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바로 모발 이식이나 두피 문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이렇게 밀도는 그렇게 떨어져, 많이 떨어져 있지 않지만, 머, 어,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서, 어, 비춰 보일 때, 어, 두피 문신을 고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탈모가 진행되면서 보통 M자, 그리고 정수리 쪽이 제일 많이, 어, 먼저 이제 탈모가 발현되는 부분이고,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죠. 특히 가마 부분은 머리가 덮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노출이 돼요. 시술 후에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술 후 모습입니다 전, 후의 모습이죠 어, 역시 확대해서 보시면 작은 도트들이 이렇게 막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작은 점들이 이렇게, 이렇게 차면서 하얗게 보였던 면적이 검은색 도트들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덜 비쳐 보이게 되는 거죠 보시면 전, 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완전히 두피를 새카맣게 칠하면 어색해요 가까이서 봤을 때 어, 이질감이 많이 들고 어, 물론 더꽉찬느낌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시술을 더 어,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 시술을 더 소환, 선호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두피문신은 어, 이 정도까지 시행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빈 간격들이 보이지만 이제 다 여기서 더 진한 걸 원하시면 요 사이사이가 찰 텐데 그럼 이제 우리가 시술하는 도트, 점이죠 도트들이 붙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 색이 퍼져 보이게 되고, 어, 약간 그 색이 퍼지면 약간 푸른 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점은 가능하면 작고 많이 자연스럽게 시술되는 게 좋고요. 많이 없어 보이는 데는 촘촘하게 시술을 하지만, 경계 부위에서는 조금 더... 느슨하게 어 밀도를 조금 더 느슨하게 우리가 시술을 해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게 하는 게 두피문진의 시술 방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죠. 두 번째 사례분인데요. 두 번째 사례, 사례 분들 역시 조금 더 진행된 탈모인데 정수리가 특히 많이 비쳐 보이죠. 이쪽도 사실 탈모가 있어요. 이 위쪽도 보시면 탈모가 진행돼 있죠. 진행돼 있습니다. 꽤 여기도 비쳐 보이고, 근데 여기는. 가마 부위에 비해서는 훨씬 덜 노출됩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여기서부터 자라는 모발들이 합쳐져서 여기서는 덮이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면 위쪽이나 이 밑에 쪽은 좀덜 가려 많이 가려지죠 그러나 가마 부위 이 가마 부위는 이게 지금 도는 부분이거든요 이 가마 부위는 제일 노출이 하얗게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피 문신으로 어, 커버를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전체적으로 시술을 다 했고요. 이 가마 부분에 집중적으로 도트를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간격 보시면 머리카락 간격을 감안해서 어 이렇게 시술을 했죠. 앞쪽도 보시면 비쳐 보이는 이 위쪽도 다 시술을 했습니다 가마 부분 포함해서 딱 머리카락이 없는 부분만 시술하면 나중에 직접 봤을 때좀 경계가 져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탈모는 더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딱 비쳐 보이는 것까지만 진행이 아니라 덮이는 부분도 들어오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가 시술을 하죠 그래서 어, 보이는 부분 외에도 안쪽까지도 시술을 하게 되고요 보이는 중심 부위는 좀더 촘촘하게 도트를 만들고 어, 이행 부위는 조금 더 밀도를 떨어뜨려서 머리카락이 있는 부위는 조금 더 머리카락 사이사이만 하면 되니까요 조금 더 밀도를 떨어뜨려서 시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채도를 뚝 떨어뜨리면 머리카락이 많아진 것과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데요 가르마 위주의 시술입니다 어, 가르마를 따라서 하얗게 보이는 면적 여성탈모에서 흔하게 보이고요 물론 남성탈모에서도 어, 남성에서도 여성형 탈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르마 쪽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가르마가 하얗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가르마가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가르마가 그 탈모가 진행해서 점점 넓어지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의 탈모라고 얘기해요 이게 나무 줄기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형 탈모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얼마나 나무를 작게 만드느냐 보여드릴게요 가르마가 조금 다르게 형성되어서 조금 가려진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감안하고 볼게요 보시면, 예. 네. 역시 보시면 작은 도트들이 많이 꽂혀있죠. 어, 이렇게, 어, 작은 몇, 그, 전체가 시커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이 간격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채도를 줄여주는 것만으로 가르마가 훨씬 덜비쳐 보이게 되죠. 가르마가 덜비쳐 보이면 덜 탈모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어, 가르마나 머리 속에서는, 모발 이식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어, 이 정도에서는 두피물신을 먼저 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술도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도 빨리 볼수 있는 게 두피 문신의 장점이죠 모발이식에 비해서 시술이 어 좀더 간편하고요 결과 보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어둡죠 그렇지만 하얀 면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피는 하얀 면적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아예 까맣게 만들면 더 어색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의 채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예 시술을 하는 것이 두피문신의 목적이고 전형적으로 많이 하는 오늘 사례를 좀 보여드렸어요 그 가르마와 정수리 가장 유전성 탈모 남성형 탈모 가르마 탈모 여성 탈모 이런 것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들이죠 그랬을 때 모발 밀도가 떨어지지 않고 가늘때는 두피문신도 굉장히 좋은 적응증의 치료가 된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두피무신은 엄밀히 말하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탈모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탈모를 탈모있지 않게 보이게 하는 좋은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 시술로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만 그러니까 모발이식만으로 완벽하지 않은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좀 아쉬울 때 모발이식을 2차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에 있어서 또 한번 적응을 고려해 볼수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까맣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아주 까맣게 하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모발이식을 소량으로 어,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 유튜브에서 받은 질문인데요 어, 일부러 두피문신을 하면서 모발이식량을 줄일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그래도 모발이식이 적용될 정도로 탈모인 경우는 모발이식으로 일단 할 때까지 먼저 해보고요 그래도 두피문신은 단점이 2차원적인 시술이라는 거예요 표피에서만 일어나죠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라나진 않으니까 3차원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3차원적이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제일 좋은 건 맞아요 머리카락이 제일 좋지만 시술이 간편하고 그 다음에 모발이식을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분들에 있어서는 먼저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해보고 만약에 마음에 좀 성이 안찰 때는 모발이식을 그때 고려하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분 사례를 통해서 두피 문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사례 사례의 결과들 어,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